자두분 저를 믿고 가만히 기다려 주십시오 아 몸에 뭔가 이상 증세가 있어도 꼭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! 네. 두분 새로 태어나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프죠? 아프죠? 아프죠? 아프죠? 앞으로 빰빰 나는 뒤로! 난 뒤로 뒤로 어? 아휴 저 바보들 어. 하여튼 하여튼 둘이 움직이면 시끄러워 동네가 아이저 오는 거봐 진짜 빰떼. 바보스럽게 온다 자 코벅이네까지 1게 가는 사람이 딱 반박기 안돼! 아이고 갑자기 아닌게어디게 돼? 내가 이겼다 아유 절대 빨리 와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완니 바보들 왔어, 바보들 왔어, 오랜만이다, 오랜만이야. 경가, <웃음> 경가, 저 아줌마 서장훈 닮지 않았냐? 그러게. 아, 그코 그래, 고봉이 그래. 보러 왔니? 네. 네. 음, 고봉이 치이따 올라가봐라. 네. 네. <웃음> 아, 둘다안본 사이 에더 바보 같아 보여. <웃음>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. 자, 자, 자, 자, 자. 경가. 형아, 안녕! 하다가! 아주 동네가 시끄러 둘이 오는데 다 들려 다 들려. 와 형아 귀가 되게 밝은가 보다. 우리 되게 조용히 하고 왔는데. 그러게. 나는 귀가 밝은 게 아니라 코가 밝은 거다요. 와 진짜 코 되게 좋은데. <웃음> 아 근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두 분? 형아가 얘기해자 아니 그 다른 게 아니라 아. 너도 딱 우리를 보면 알겠지만 아. 우리가 전혀 바보 같진 않잖아 맞다 맞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우리 아. 바로 <웃음> 바보라 그해서 바보처럼 안 보이는 뭐좀 방법 없냐? 그거는 다시 태어나야지 방법이 없지 이거 어때? 그럼 둘이 IQ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건 어때? 오 IQ 테스트 여기 침대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 아이 맞지? 와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혀자 그러면 어쨌든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 알아맞혀봐 기본적인 상식 문제 알았지? 야. 자, 아는 사람은 쭈요! 라고 한번 껴주면 돼 알았지? 야. 자.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너무 쉬운 문제 1 더하기 1끝 자요. 정답은 뭐예요? 이자기은 비유비. 자요. 뭐예요? 정답은 창문. 오, 창문 맞는 거 같은 게. 와, 답이 없다 진짜. 자, 상식 문제 나갑니다. 우리나라 말을 제일 먼저 만드신 왕은 어떤 왕일까요? 자요. 어떤 왕인데? 무기왕. 유. 아, 아.. 나 진짜 유희왕.. 유의... 나 그거 알아 뭔지. 뭐야? 쓸모왕 와.. 진짜.. 형아 나 뭐야? 알았다. 나 알았다. 나 알았다. 뭐야? 뭐? 짜왕! 아! 짜왕! 아! 나 이거 짜왕 알고 있었는데! 그치, 짜왕 만진 같 만진 것 와.. 답이 <웃음> 없다. 진짜 답이 없어. 알 있었다 너. 저기 잠깐만! 잠깐만! 요 앞에 병원에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잘 고친데 아마 너희들도 고칠 수 있을 걸 바보로 천재로 만들 수도 있을걸 정말 어코봉기 형아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얼른 가보자 가자+ 가자 자 빨리 따라와 아우 가자+ 가자+ 가자 가자+ 가자+ 가였 가자+ 가자+ 가병 가자+ 가자+ 가자+ 가자+ 가 봐! 가자+ 가자+ 가자+ 가자+ 가자+ 가지 가자+ 가지가지 가자+ 가지 가자+ 가지 가자+ 와 진짜 예다 여기 <웃음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누구세요 왜 여기 있어요 안녕히 같아요 <웃음> 어우 농담도 잘하시다 저는 이병원의간호사예요 반가워요 와 형아 들었나 간호사다 간호사 간호사 3 2 1땡 누나! 간호사 누나 죄송해요. 얘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. 어 깜짝 놀랐어요.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죠? 어.. 여기.. 공사구 선생님 좀 만나뵈러 왔어요. 아.. 선생님이요? 네 마침 선생님 시간이 비시네요. 자 제가 먼저 안내해드릴게요. 아 네! 하하! <웃음> 잘됐다. 그치? 공사구 선생님? 그럼 성이 공씨가 에이그.. 야빠 따라와. 어 따라오세요. 자두분 병원복으로 갈아입어주세요. 얘들아, 다 됐으면 빨리 나와! 알았다옹! 빠바밤 와, 너희들 환자복으로 바꿔 입으니까 더 바보 같다! 와, 난 완전히 환자복 모델이자 모델! 자, 자, 자, 조용히 하시고요! 자, 조용히 하시고요! 아, 먼저 엑셀부터 찍어볼게요! 네, 알겠습니다! 자, 가자! 얘들아, 엑셀 찍어라 자, 두 분, 빨리 오세요! 예 네? 가자 가자 가자 오. 자 먼저 어 콧물 하나 흘리시는 분부터 찍겠습니다 콧물 하나 흘리시는 분이 누아 나다 나다 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이름이? 아저 시우입니다 시우 아 시우 시 시우 시네시우부 찍을게요 뭘뭐 찍어요? 셀카? 아 여기 여기 여기 쓰시라고요 아 여기 쓰라고요 네. 어떻게 서야 됩니까? 앞에 딱 붙으세요 앞에 딱 붙었다 어? 아니 머리,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찍어야 됩니다. 가슴? 네. 아, 아 근데 내가 키가 조금 작은 편이라 점프 어, 가슴. 잠깐만. 가슴. 지금 찍으세요. 잠깐만 나와 계세요. 예 올라가 보세요. 간호사 누나 죄송합니다. <웃음> 나서 있다 서 있다 서 있다. 자 호흡을 멈추세요. 하나 둘 셋! 흡! 찰칵! <웃음> 자뒤로 <귀로> 도르세요. <웃음> 뒤로 도란! 하나 둘 셋! 흡! 찰칵! <웃음> 네.. 내려오세요 자 다음은 콧물 두개 흘리신 분 콧물 두개 흘리신 분 누구? 아나구나 아나구나 자 찍겠습니다 호흡 멈춰주시고요 하나 둘셋자 <웃음> 뒤를 봐주시고요 뒤를 봐달라고요 그렇죠? 어. 예? 아니 옆이 아니라 뒤요 예? 저요? 아니 뒤를 봐달라고요 뒤! 아니 그 뒤가 아니라 그쪽 그러면 아! 뒤! 아나이씨 아. 그냥 뒤를 봐달라고요 어, 방금 네. 욕하신 거 같은데? 찍습니다 하나 둘셋 호흡 체크. 됐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두분 결과 갖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자두분 네. 들어오세요 예아 가자 가자 가자 어, 그.. 가자 가자 아 저기 누나 저 들어가도 돼요? 오, 마음대로 하세요. 어우, 정신없어, 진짜. <웃음> 자, 먼저, 콧물 두 개씩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냥 콧물 한 개씩. 자, 엑셀 보시면요. 어? 잠깐만, 어머? 뭐야, 이거? 바보? 어머? 두 분은 뼈서부터 그냥 바보네요? 아니, 지금 제뼈에 아, 보가 써 있는 거예요? 예, 저 보잖아요, 지금. 아, 어쩐지 갈갈보 할때 자꾸 보만 내게 되더라. 저두분 머리사진 찍을게요 따라오세요 예. 네자두분 아, 머리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콧물 두개열리신분경관대야 경관 네저 간호사사 미일영 누나 부탁이 있어요 네 뭔데요? 이쁘게 찍어주세요 아, 알았어요 자 고개 숙이시고요 네자 찍습니다 하나 둘셋 김치 어 김치란 병원에서 김치야 진짜 어 콧물 한 개씩 들어오세요 자 올라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고개시.. 그거...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? 이게? 예? 뒤통수 말고 앞통수 찍을게 전체로 뒤로 아, 풀어주세요 아, 아, 아, 저 얼굴이 예. 자신있어서 죄송합니다 아, 누가 그래요 얼굴이 자신있어자 아, 찍어주세요 네찍습니다 하나 둘셋 찰칵 자, 자 먼저 콧물 <웃음> 두 개씩부터 자 뇌사진 네 보여드릴게요. 자, 코모 하나씩 도 자,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아시다시피 머리... 뭐? 이거 뭐지? 어? 어머? 저게 뭐지? 어머, 뭐야? 어머, 대가리에 네, 똥 찼네? 아 네. 어? 이거 뭐야, 잠깐만. 야, 니네들 머리에 똥 들었어? 우와! 누나, 누나! 아, 저기 빨리 우리 공사구 선생님한테 빨리 안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어, 네. 제가 모시고 올 테니까 아,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아셨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어우 큰일이야.. 어떻게 대가리에 똥이 들수 있지? 야 이제 선생님 오니까 걱정하지 마 니들 다 치료해줄 거야 오.. 나안 아픈데 근데 뭘 치료해야 되지? 어, 오셨다!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분자두분잘 들으세요 예.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지금 현재 다본게 예. 확실합니다 오.. 없는데. 그랬냐? 방법은 하나입니다 두 분이 몸을 바꾸시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? 몸을 바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두분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두분 먼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. 들어갈게요 음. 자어 아, 저는 어 죄송합니다 잠시 바깥에서 기다려주십시오 형아 금방 나갈게 어 잘하고 와자두분저 장치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저 안으로요 들어가 아니 아니 아니! 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! 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분은 절로 가셔야지요아 아, 아.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! 아, 좋습니다... 자두 분! 저를 믿고! 가만히 기다려 주십시오! 아 몸에 뭔가 이상 증세가 있어도 꼭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! 네! 네두 분! 새로 태어나시게 될 겁니다! 자! 시작합니다! 괜찮아? 괜찮은 거야? 왜 그래? 아래 무슨 일이야? 그래서 나는 눈물난다 난나난나나 나나나 아, 어? 아, 봉이 아니야. 와... 선생님이 진짜 치료 잘해줬나 보다 형 되게 신났다! 예! 예! 근데 어떻게 효과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형은? 형 그러잖아 시우 있어? 시우 저기서 아까부터 계속 자는데 안 일어나 시우야! 시우야 괜찮니? 아, 고봉이형 왔어? 뭐..뭐야? 응. 뭐, 뭐, 너 목소리 왜 그래? 으이차.. 내 목소리가 왜? 어? 너 콧물도 없으시고! 콧물이라니? 밀린 적이 없는데? 어..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? 저기 요 저기 요아 네. 예! 회원수속 밟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치료해 주시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항상 건강 꼭 챙기세요. 아니, 저기... <웃음> 얘 진짜 웃긴다, 요 그치? <웃음> 어, 뭐야, 쟤왜 저래? 야, 시우야, 옷을 갈아입고 가야지. <웃음> 오, <웃음> 다 왔다. 다 잠깐만. 어? 네. 왜? 저 뒤에 태양을 좀 봐봐. 태양? 저거 왜? 태양이 왜? 저 태양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? 달고나 먹고 싶다. 나는 썬칩, 과자. 저 태양은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. 올라가고 내려가고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. 뭐? 뭐야, <웃음> <What? 웃음> 쟤? 몰라, 몰라. 자, 다들 고생 많았슈. 자, 잘 자요. 아, 자, 잘 자. 형, 거꾸로 누웠어. 난 이게 편하더라고. 야, 시우야, 너안 자니? 혹시 달을 보면 어떤 게 생각이나? 제왜또 저래 제? 제? 나 달고 나 먹고 싶다. 난 달을 보면 밀물과 썰물이 생각이나. 지구가 회전을 하면서 생기는 힘과 저달의 지구를 당기는 힘이 저왜저래아 달고 나 먹고 싶다. 썰물이라는 현상 생겨나는, 생겨나는 거거든. 그냥 잘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. 어, 무슨 소리야 이게? 형, 시끄러워요. <웃음> 아, 아니야. 야, 너시끄러워저 <웃음> 시은이, 뭐야? 그래? 뭐야? 아, 왜 어떻게, 왜 그래? 시은이, 어? 어떻게 어떻게 시우 어? 야, 쉬워. 저저저좁잖아지금야육상이 형. 저, 좀비잖아, 지금. 야. 야, 야. 왜 그래? 괜찮아. 괜찮아? 육그이형 괜찮냐고. 뭐, 뭐.. 뭐.. 뭐.. 왜 그래?